나 벗은 내거어 바리카드. 오, 이 시사시가 너무 좋았어. 나큰 거. 무주 사장님 혹시 또요산 가는 거 어디에서 어디? 내려요? 또요산 여기 어디? 독요산 <웃음> 무주? 무주 마지막 기에서 내려요 네, 리조트, 리조트. 리조트, 리조트, 리조트. 리조트에서 내려요 네, 리조트. 이거는 무주 가서 다시 꺼내야 돼 독요산에서 그 리조트를 가려면 은 아... 다시 타야 돼요? 아네무 찾아서 바로 바로 이리 타고 가면 돼 이거 레조토 돼요? 레조토 내려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에이, 귀엽네 오기요, 오 택시 오, 오, 드라이버 좀 이석하네. 아니, 여기 10시 시작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김 네. 와 맛있겠다 이게. 으, 와 참기름 많이 넣었어 파사파사. 와 it smells o so good 이거 마야 김밥인가? Smell it. 저어 근데... <웃음> 음. <웃음> 너무 먹고 싶었어. 안 돼요. 와. 배고프구나. 울어 가고는 <목소리로> 없어요안돼요되지마고 <웃음> <울지> <웃음> <웃음> <어이고> 있어. <웃음> 안 좋으면 좀싶었어요 왔어. 이이 말이 세로고 오는 것 같은데. 오, 깜짝이 빨랐어. 와 와. Speed up. 오 어, 어. 어. <웃음> 오. 와. 와, 와. 와. 이산산 제로 시터 와, 미쳤다. 왜, 화장실 갈게요. 여기, 여기에서 놀게. 아, 이거 다 찍어 볼게. 이거 보세요. 안. 아, 안녕하세요. 어 이거 청산이에요 혹시 네? 청산이에요 어디요 청산 아니에요 응? 한적봉 아 한적봉 여기... 청산 어디에요? 그럼 청산? 청산은 여기 없 제일 높은 곳이 한적봉 아 여기 제일 높아요? 아 오케이 여기 가고 싶어요 네네 네. 여기가 있는 데요 리프트 타고 올라왔어요. 음. 어, 여기 설천봉이거든. 음. 여기서 1520m에요. 여기서 음. 한 20분 정도 올라가면 향적봉이 나와요. 향적봉 올라가셔가지고 이왕이면 여기까지 가세요. 또갈수 있어요? 중봉까지. 아 얼마나 걸려요? 여기 여기서 또한 20분 걸려요. 아, 1 20분이에요. 1 k 아, 네 어, 여기까지 갔다 오면 여기가 평전이 있는데 아. 넓은 300m 있어요. 아, 네. 네, 지금 철주꽃이 예쁘게 피고 있어요. 아, 여기까지, 진짜요? 여기까지 갔다 오세요. 아 <웃음> 이거, 이거 갈수 없어요? 여기도 갈수 있어요 어또갈수 있어요? 응. 어디가 제일 높아요? 여기가 제일 높아요 여기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아, 여는 내려와요? 내려와 또좀내려가 내가 등 내려왔는데 또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웃음> 이게 언덕이 심해 아 심해요? 네, 그러니까 아. 네, 그걸 갖다 내 가지고 적어도 여기까지는 미니멈 여기까지 갔다 오시아 네. 알겠어요 so. 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네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다 힘들었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하나 잡고 수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나도 할게요 그럼 알았어요 어... 이번 년에, 이번 년에, 이번 년에, 머리 많이 떨어지지 마세요. GS25 광고 고마워. 아. The way to heaven. 천국 가는 길이네. Wow. j i e w a to e e e e k l e o n g a n a c m k e long sa. น 아 화장실이네 여기 이게 뭐예요? 여기있어 네, 컵라면 있어요 아, 안, 어, 사장님 컵라면 하나 주세요 어, 혹시 뜨뜻한 무뭐 있어요? 네, 네. 또こん나면두개 네, 보냈어요. 확인해 주세요. Very good. Very good.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아, 저 우주에서 왔어요. 우주 비키스 <웃음> 아, 그냥 한 같아요. 그냥 한국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음음나 어디지? Ha, ha, j o n g b u m I spit my gum on the map, and then I landed on this mountain, and I actually come here. 真在有礼物。<laughs> <laughs>